SBS 장세만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토지주택공사인 LH가 세종시에 공급하는 공공분양 아파트를 두고 고분양가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세종 아파트값이 하락세를 보이고 있지만 올해 세종에서 분양된 민영아파트와 분양가가 비슷해 LH가 집장사에 나선다는 무주택자들의 불만이 터져나오고 있습니다. 김철진 기자입니다. 세종시 공무원 특공 폐지 이후 첫 공공분양으로 기대를 모은 6-3 생활권 세종 안단태.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이어서 맨인 블랙박스가 방송됩니다. c i t e m s